미국장이 긴축 우려에 금융주 폭락까지 나오면서 국장도 힘든 금요일이었죠. 고생하셨습니다. 코스피는 이전에 수평 지지까지 떨어진 다음에 밑골이 달고 살짝 반등이 나왔고요. 수평 지지 힘싸움이 나오는 변곡점에 위치해 있고 코스닥은 21선에서 한번 반등이 나와줬고 다시 21선까지 하락이 나왔습니다. 지금 21선 지지 힘싸움이 나와주는 자리 2월 13일 코스피 리딩이고요. 이때 코스피 하단 이전처럼 박스 지키고 있지만 이탈을 하게 된다면 12월처럼 이렇게 크게 떨어지는 거 경계를 하자고 말씀드렸고 지금 이 변곡점에 위치해 있으니까 비중 조절 잘 해주셔야 되고 단기 시지 이탈하고 하락하는 종목들 가만히 들고 있지 말고 일부라도 전절하고 수익 중인 종목들도 수익 반납 당하지 않도록 손실 전환 당하지 않도록 하락할 때마다 분할매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당연히 상승하는 종목은 신경 쓸 필요 없고요. 이때 대형주들 삼성전자, 카카오, 네이버 다단기 흐름이 좋았습니다. 근데 지금 양호하지만 하락의 무게를 두자 눌림을 기다려서 매수를 하자. 현재 주황원 구간에서 매수하는 것은 추천을 드리지 않았고요. 어, 역시 이렇게 또 빠지고 있습니다. 조금 더 추가 하락이 나와준다면 그때 요구간에서 눌림매수 권장드리고요. 삼성전자 같은 대형주는 너무 느리기 때문에 제가 추천은 잘 안하죠. 대형주는 추천을 잘 안하고 어, 중장기를 주더라도 세력주나 혹은 재무가 탄탄하고 무거워도 장대양봉이 나와주는 종목들 20% 이상 급등이 나와주는 종목들 위주로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아무리 큰 호재가 터진다 하더라도 장대양봉 20%짜리는 나오는게 불가능에 가까우니까 이런건 추천을 잘 안드리는 편이고요 우리넷, 코스모, 화학, 코스모 신소재,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 이런걸 중장기로 할 수가 있었던거죠. 추천주 결과부터 볼게요. 우리넷 세력 매집중이다. 역배열 돌파 초입자리에서 세력주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때 50% 올라갔고 또 다시 내려오고 역배열 끊고 눌림줄 때또 재추천 드렸고요.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박스가 길어졌기 때문에 아무튼 시간 투자를 했으면 최대 70% 수익권 나왔고 전고점 맞고 시간 으로또 하락 나왔죠. 이때 크게 오르고 크게 빠졌고 크게 오르고 전고점 맞고 떨어지는 거 생각은 하고 계셨어야 되는 거고 상세한 설명은 뒤에 할게요. 다음 코스모 화학 중장기 추천주였고요 요런게 중장기 추천주고 뭐 재무도 탄탄하지만 한번 급등이 나와주면 20% 이상도 당일 바로 나와주는 파동이 아주 좋은 종목이죠. 약배열 끊고 올라올 때 무료추천드렸고 이때도 중장기 재추천드렸고 또 중장기 그 전고돌파 할 때도 제 추천 드렸고요. 요게 1파고 1파 위에서 윗꼬리 이후에 하락. 이게 2파고 2파 윗꼬리 위에서 하락. 지금 3파가 나오고 있는데 고점 윗꼬리 떴죠. 그러니까 더욱더 경계를 해야 되는 자리고요 15일선에서 반등이 나왔으니까 15일선 이탈부터는 큰 하락을 경계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코스모신 소재도 유사한 차트니까 생략할 거고 아직 11선 위에 있네요 다음 에코프로 여때 기준으로 430% 넘게 올라갔고요 아직 추세 유지 중에 있습니다 11선 위에 있고 그 역시 이런 윗꼬리가 떠준다면 윗꼬리 뜨면 은 경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코프로비 m 도 유사한 흐름이니까 동일하게 대응하시면 되고 다음 에코플라스틱 역배열 끊고 무릎 자리에서 추천드렸고 이때 기준으로 230% 상승이 나왔습니다 뒤에 떨어질 때 한번 더 재추천드렸고 역대 신고가 도전하다가 막고 떨어졌네요 5,000원 4,000원 지켜주는게 중요하고요 4,000원을 지켜준다면 이렇게 크게 박스가 되면서 이로 박스 업그레이드를 해줄 수가 있는 거죠. 다음 유일로보 틱스 역배열 끊고 박스 보여줄 때 추천 조금 올라가다가 하락이 나왔고 다시 올라오고 박스 보여줄 때 재추천 또 올라오는데 전고점 맞고 떨어졌고요. 아, 지금 또 오늘 올라올 때 3만 원에 장중 추천 드렸고 역배열 끊고 올라오는 타점 그리고 추세 이탈하고 죽었던 타점들 복습하시고요. 지금은 이렇게 또 추세가 나와주고 있고 다음 카나리아 바이오 월봉상 역별 돌파 초입자리에서 90% 상승이 나왔습니다. 일정은 3월 20일부터 22일까지 있고 이때 오레고봄 앞 판권 계약 미팅이 있다고 하니까 조금 더 보유를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아직 추세 유지 중에 있죠 다만 지금 단기에 너무 많은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꼭 이때까지 가져간다고 해서 어 이때 전으로 고점이 유지가 되는 건 아닙니다 일정 한참 전에 선반영으로 그때가 지금이 고점일 수도 있으니까 그건 거 생각을 하면서 선반영 이미 크게 나왔다 이걸 의식을 하면서 대응을 하셔야 되고요 다음 셀바스 AI 역시 역배열 끊고 박스 보여주는 무릎자리에서 추천을 드렸고 역배열은 피하고 정배열에서 잡는다. 교과서 차트죠. 추천한 이후로 15일선이 단한 번도 이탈이 없이 쭉쭉 올라가졌고 오늘 또 박스 돌파하면서 양호한 흐름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고점에서 박스 지금 요런 자리는 초보분들이 이탈이 나올 때 손절을 못하기 때문에 안하는 게 좋고요. 손절을 잘할수 있는 분들은 박스 매매 신고가 매매 하셔도 되고요 요런 그러니까 자리에서 여기를 이탈하면 손절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초보분들은 만약에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탈을 하면 손절을 해야 되는데 손절 못하고 계속 이렇게 들고 가고 있어요 여기까지 그렇기 때문에 현재 같은 고점에서는 초보분들은 그냥 피하는 게 낫죠 괜히 지금 여기 들어갔다가 이거 이탈할 때 손절 못하고 빠지면 15,000원까지 빠르게 내려올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다음 s p 시스템스 얘도 역배열 끊고 박스 보여주던 자리에서 최근 윗꼬리 매물 소화라고 분석드렸고 오늘 장중에 질문이 있었고 오늘 장중에 제가 답변을 드렸고 분석줍니다. 역배열 돌파 초입 그리고 매물 소화니까 매수가 가능하다. 당일 바로 20% 상승이 나왔고 다음 KCS 이것도 역배열 끊고 올라오던 자리 장중에 급등할 때 8,000원 눌림 매수 드렸는데 어, 아쉽게도 8,080원이 저가에 그치면서 살짝 모자라게 체결 안되고 쭉 올라가면서 전고 돌파 역대 신고가 나와줬습니다. 추천했지만 미체결 상승이고 타점 복습하시고요 다음 3월 9일 시간의 특징주 다음날 어떤 흐름이 나왔나 볼게요. 우리네 시간의 상한가였고 고가 18% 종가 2% 정석 반짝 나왔고 상승했던 이유는 챗봇을 잃을 테마로 양자모 섹터가 강세를 보여줄 것이다. 이 분석이 있었죠. 이 메가 이슈도 있고요. 다음 우리로 같은 섹터고 시간의 상한가 고가 16% 종가는 마이너스 5% 역시 정석반짝 다음 미코바이오메드 시간에 9.9%였고 사우디에서 투자를 한다 예, 성공시에 수천억원의 투자를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신저가 찍다가 바닥권에서 호재가 뜨니까 바로 점상이 나와줬네요 점상이 나와주면 점상 풀리기 전까지는 계속 홀딩하시고 점상 풀리면 그때부터 분할 매도 하면서 전량 매도 챙기시면 되죠 크게 물려 있던 분들은 이전처럼 튀고 빠지는게 일반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점상 풀리고 하락하는 구간이 있다면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는게 기입용상 좋죠 계속 들고 가면 또 제자리까지 내려오니까 추세가 꺾일 때잘 정리를 하자 다음 드림시큐리티 역시 양자암호 관련주고 시간에 9.6% 고가도 똑같고 종가는 1% 다음 메지온 임상호재 관련해서 유나대필 3상을 다시 시도하고 있는데 성공 자신하고 있다. 이에 시간에 6.4%였고 고가 20% 종가 9% 최근에 121선 살짝 걸치고 박스 보여주다가 박스 위로 마감해줬네요 반짝이긴 하지만 박스 위에 마감해줬고 요 박스 상단 17,400원 정도 시켜주면 계속 힘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다음 미코 미코바이오메드 커플링으로 고가 15% 종가보합 정석반짝 다음 코이버 양자암호 관련주고 시의 5.7% 고가 9% 종가 마이너스 4% 텔레필드 양자암호 관련주 시의 4.7% 고가 6% 종가 마이너스 5% 정석 반짝 나머지도 다 약하게 혹은 크게 반짝 아까 SP g 였고 지금 서진 오토모티브 KG 모빌리언스 심텍 홀딩스 에코 플라스틱 자 거의 다 이렇게 반짝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고 유일하게 상승 마감한건 미코바이오메드 하나밖에 없네요 다음 3월 1 0일 시간의 특징주 메디프론 상한가 임상 일상 우수한 결과가 나왔다 월봉은 역별로 쭉 빠지다가 최근에 끊고 한번 튀어주고 크게 조정이 나온 상태죠 1봉은 481선 맞고 떨어졌고요 여기 딱 맞고 떨어졌고 지금은 위에 121선 241선 저항대 단기로 보셔야 되고 시간의 상한가로 1573까지 올라왔습니다. 1573이면 121선 살짝 돌파한 가격이네요. 121선이 1560정도 하니까 종가상 여기 안착해주는게 1차로 중요합니다. 지금 요렇게 박스였는데 살짝 이탈했다가 다시 박스 안으로 들어왔고요그 위로는 241선 1 7 5 0 장 보시면 되고, 위에는 좀먼 나라 얘기죠. 만약에 이후에 다시 박스 하단을 이탈하게 된다면, 금요일에 저가, 그 다음 여기 상한가 시가, 주요하게 다음 지지로 보시면 되고요. 다음, 대보 마그네틱 상한가고, 리튬 관련주, 2차 전지 관련주입니다. 인수 매각 고재가 뜨면서 상한가가 나왔고, 월봉은 우상향, 추세 하단에서 최근 반등이 나왔고요. 여기를 기준으로 추세 하단에서 6만원 정도에서 반등이 나와줬고 7만 5천원 정도 윗꼬리 저항 그 다음에 8만 5천원 9만원 역대 신고가 위로 저항 때 보시면 되고 일봉은 이렇게 역별 끊고 시간회로 상한가가 나와줬습니다. 121선에서 반등 의미있게 나와주다가, 이탈하고, 그 다음, 241선에서 반등 성공. 121선 회복하고, 역배열 끊고 올라왔구요. 이제 정고점, 75,000원 정도. 그 다음, 85,000원 정도. 이렇게. 전고점 기준으로 두개주의하게 보시면 되고, 중간 장으로는 8만원 보면 되겠죠? 시간 으로는 77,000원까지 올라왔고요. 종가상 75,000원 안착이 일단 가장 중요합니다. 안착 실패하면 또다시 요큰 박스에 갇힐 가능성이 크고요. 이탈이 나오게 된다면 또 동일하게 121선 241선 주요하게 지지 보시면 되고. 다음 미래의 세 벤처 투자 상한가 사조가치의 몰로코 나스닥 상장 기대감 일정은 내년 3분기고요 월봉 역배열로 쭉 빠지다가 끊고 이렇게 박스 좀 보여주다가 끊고 올라오고 있는 중이고 1봉은 최근에 121선 돌파한 직후에 박스 한번 다음 또 크게 박스 업그레이드 해준 상태에서 시간의 상승이 나와줬고요요 구간에는 채포 쪽으로 투자한 게 부각이 되면서 고점 한번 찍어줬고, 시간의 상승으로 6,500원 정도까지 올라왔습니다. 6,530원. 최근에 윗꼬리 6850 1차 저항대 보시면 되고, 다음 또 여기 윗꼬리 2차 저항대 보시면 됩니다. 지진은 241선 그리고 박스 하단 121선 조금 더 높게는 481선 보면 되겠죠 쇠는 요렇게 다음 다우인베스트먼트 5% 미래의 셋 벤처 투자 상승 이유랑 동일하고요 기존 추천주였죠 11월부터 추세 박스로 반복 추천을 드렸고 그 이후는 이탈이 나왔습니다 월봉은 역배열 끊고 올라오던 타점이 있었고요. 요 바닥에서부터 추천하고 추세박스 내내 반복추천을 드렸던 겁니다. 지금 살짝 꺾이고 내려가고 있죠. 이때부터 추천하고 추세하단에서 계속 반복추천을 드렸고요. 이탈한 다음에는 121선 지지받고 한번 올라오다가 전고점 3900원 정도 또 저항 맞고 떨어지면서 현재는 역배열로 다시 갇혀있습니다 이전처럼 이렇게 역배열을 끊어주면서 끊어주면서 다시 올라오는 흐름을 기다려봐야 되는 거고 지금은 역배열에 갇혀있다 이런 타점이 보여야 되는 거죠 미래에는 이렇게 삐져나오는 구간이 있을 때 다시 재접근을 해보는 게 좋다 시간에 5% 상승으로 3,10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3,100원이면, 어, 여전히 끊지는 못한 상태고요. 여기까지 올라왔고, 이제, 돌파 시도해주는 변곡점. 그리고 121선, 3,150원 정도 하네요. 여기 안착해주는 게, 종가상 안착해주는 게 1차로 가장 중요하고, 다음 2차로 3,400원, 241선. 다음 3,600원, 그 다음 기존 정고점 3,900원 이렇게 정 보시면 됩니다. 크게 보면 이렇게 박스로 볼 수가 있고요. 금요일의 저가 2880 지지 중요하고, 그 다음은 2750, 여기. 다음 DSC 인베스트먼트 4.5% 미래에셋 벤처 투자 동일 내용 월봉은 고점에서 박스 보여주다가 히탈하고 역배열로 빠졌고요 살짝 끊고 또 박스 형태로 반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최근 장기입형 왔다갔다 하면서 121선 부근에서 또 지지를 받고 있네요 살짝 이탈한 자리에서 4,385원까지 올라왔고요요정도까지 일단 480일선 그리고 박스 중앙가격인 4,500원 회복이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4,800원 정도 최근에 박스 상단 보시면 됩니다 이평으로는 밑에 61선 지지가 중요하고요. 이게 1월 30일에 나왔던 장대양봉의 시가 4,100원이랑 겹치는 지지 자리가 되네요. 4,100원 지지가 제일 중요하고 이탈을 하게 된다면 좀 크게 크게 늘릴 수 있는 자리니까 대응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이때도 61선 한번 이탈하고 쭉 크게 빠졌죠. 다음, 이삭 엔지니어링 7.8% 스마트 팩토리 로봇 관련주고, 로봇 이슈로 최근 뉴스가 있었고, 월봉은 신규 상장주고, 하락하다가 박스, 박스 이탈하고, 또 밑에서 박스 보여주다가 그 박스를 살짝 돌파하고, 기존의 박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살짝 들어왔죠 13,300원정도 안착이 중요하고요 이렇게 역별 끊고 올라왔던 흐름 일봉 최근에 삼성이랑 독점계약이 부각이 되면서 상한가 한번 나왔고 여기 정보점 몸통 기준으로 여기는 윗꼬리 기준으로 근사치에서 저항을 받고 있고 시간의 상승으로 12,500원 정도까지 다시 올라왔습니다. 저 위에 윗꼬리 12,800원 1차 저항 보시면 되고 그 다음으로는 또 4,000원 초반대 저항 보시면 되고요. 14,000원 요 14,000원 안착하면 또 힘이 크게 열리네요. 기존의 맥점이었던 가격은 15,000원, 15,000원 지지를 보여주다가 이탈하고 죽었고, 다시 이게 또 미래의 저항이 된다고 이전 맥점 잘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하락할 경우에는 오늘의 종가 11,500원, 그 다음 1 5 0 0원 정도, 241선, 그 다음 121선과 겹치는 시가 자리 9,850원. 이렇게 크게 3개 지지 보시면 되고요. 밑으로는 이렇게, 이렇게 다음 k g e t s 7.3월 주총에서, 정관 변경 예정일정이 있고요. 신사업 기대감 최근에는 KG그룹주, 애플페이 커플링 그리고 쌍용차 경영정상화 조짐 이슈도 있고요. 월봉부터 급등하고 쭉 빠지다가 몇배 끊고 이때 쌍용차 인수 매각 고지에 관련해서 전고점 부분까지 올랐다가 막곧 떨어졌고. 또다시 역배을 끊고 올라와주고 있습니다. 전고점 저항대 17,000원 정도 일봉은 최근에 밑에서 박스 보여주다가 장기입형 저항대 맞고 돌파한착한 후에 추세를 좀 보여주고 있네요. 큰 추세는 이렇게 해 보고 작은 추세는 이렇게 7일에 시가 15,400원 정도 지지가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 밑에 추세선 두개 지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기 입형 놓고 보셔도 되고요 이 단기 입형 21선 가격쯤이 아까 끄어줬던 작은 추세랑 일치를 할거고요 1차 추세 다음 더이에엠 e 동전주고 시의 4.5% 풍력관련주 재료 미노출로 상승이고 동전주니까 관심을 끄는게 좋겠죠 크게는 이렇게 역배열 작게는 계속 역배열 최근에 박스 좀 보여주다가 계속 이탈하면서 신저가를 보여줬고 3월이 감사 보고서 시즌이기 때문에 실적 안좋은 종목들, 특히 동전주들 특히 더욱더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260 이탈하면 전략매도 하시는게 좋겠고 시간의 상승으로 280까지는 올라와줬습니다. 일단 얘는 최근에는 11선 저항받았고 15일선 300원 회복해주는게 1차로 가장 중요하겠네요 다음 피코그램 4% 원전 호재로 상승이 나왔었고요 기존 추천주였죠 낙폭가대로 추천 한번 주고 무상증자 이슈로 걸리락 강세 무상증자 약세 나왔고 이후에 깻매우기 전고 돌파 자리에서 분홍색깔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결국 도달하고 밀렸다가 또 다시 원전 호재로 급등이 나와줬습니다. 갭매우기. 여기 갭이 있죠? 비어있는 공간을 갭이라고 합니다. 텅텅 비어있는 공간 악재가 떴을 때 이렇게 훅 하락하는 구간이 나오고 이 구간을 회복하게 된다면 여기까지 높은 확률로 상승하게 된다. 이거죠. 해서 이때 전고 돌파 나올 때 추천드렸고 도달 뒤에는 조금 밀렸다가 다시 원전 호재로 한번더 도달해줬고요. 이제 월봉은 크게 박스로 보실 수가 있고, 이렇게 시간으로 1,300원 정도까지 올라왔고, 9일의 종가 1,800원 정도 종가상 안착이 중요합니다. 1 8 0 0원 종가 안착 그 다음 윗꼬리 저항 11,700원 지지는 역시 9일의 시가 항상 장대양봉이 중요한 기준이 되거든요. 장대양봉에 종가나 시가 주요하게 보시면 되고 이때도 마찬가지죠. 상한가 종가했던 8,340원 종가상 이탈이 없이 박스 보여주다가 추가 상승이 나아졌던 거고요 이거는 미래에도 중요한 지지가 됩니다. 그 위로는 여기 최근에 박사단이었던 스 자리 보시면 되고요. 위로 저항 때는 기존의 저항이었던 자리 여기 그대로 쭉 이어서 보시면 13,000 초반 정도 합니다. 추세는 이렇게 나오고요. 다음 d r 텍 e c 4% 의료기기 지뢰제거 관련 주고 최근은 삼성전자 헬스케어 로봇 관련해서 급등이 나왔었죠 월봉은 박스 형태로 행보를 좀 보여주다가 박스 돌파하면서 급등 전고 저항대, 윗꼬리 저항대 윗꼬리 저항대에서 또 한번 맞고 떨어졌고 상한가 종가를 아직 지켜주고 있네요. 상한가 종가가 2120원 여기서 밑꼬리 달고 반등, 또 시간외로 4% 반등으로 2300원 정도까지 올라왔습니다. 2300원 이렇게 역배열로 보시면 되고 역배열 끊고 N패턴 반등 시도해주는 자리죠. 핸들 몸통 기준으로는 이렇게 박스로 보시면 되고 윗꼬리 기준으로는 이렇게 박스로 보시면 되고요. 여기도 기준 잡고 고점 박스 유지되고 있는 거고 상한가 종가인 2120원 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 지지가 가장 중요하다. 다음 사마 알미늄 루 3% DBI 동일이 정규장에 크게 상승이 나왔고 커플링 상승입니다. 알루미늄 박 대규모 증설, 분석 의견 3화 월봉은 전고돌파하고 역대 신고가 추세가 나와주고 있고요. 고점 박스 1봉 이렇게 박스로 보시면 되고요. 최근은 또 박스 보여주다가 살짝 이탈한 자리에서 4만 400원까지 올라와줬네요. 4만 400원 그 정도까지 올라와줬고 박스 상단 저항 또 위에 전고점 저항 역대 신고가 저항 지지는최근의 저가 그리고 박스 하단 박스 하단이 3 5 0 0 0원 정도로 121선과 겹치는 자리가 되고요 다음 DI 동일 1% 상승이고 월봉 역대를 끊고 요 자리에서 바로 쭉 크게 상승 1봉은 장기입형 돌파하면서 추세가 나왔고요 요 추세 이탈 없이 올라가졌고여기는 살짝 이탈하고 올라갔네요 정규장에서 고가 28%까지 나와줬고 시간 애로는 1% 상승 얘는 일단 1 1일의 시가 21,600원 지지 중요하고 그 위로는 23,000원 두개 주요하게 보시면 되고 최종으로는 요큰 추세 다이탈하게 된다면 요 장기 입형 지지까지 빠질거고요 저항때는 2650원 윗꼬리 보시면 되고 그 위로는 전고점때 28,000원 정도 또그 위로는 3만원 3 2 5 0 0원 3만원 후반대 다음 매지온 2.6% 임상 자신감으로 최근 반등이 나와주고 있고요 월봉은 박스하다니타라고 쭉 빠졌다가 밑에서 박스 한번 주면서 다시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만원대에서 저항받고 있고요 2만원은 241선과 또 근접하는 가격 밑에서 박스 보여주다가 돌파 박스 업그레이드하고 121선 지키고 박스 업그레이드 또다시 해주면서 박스 위에서 마감 나왔죠 전일 지회상승이었고 정규장 20% 반짝 나왔습니다 반짝이긴 하지만 박스 상단 지키면서 상승을 하고 시간으로 또 조금 올라와줬네요. 2만원 여기가 정고점 그리고 121선 근접하는 자리고 종가상 2만원 안착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 안착하면 힘이 좀 크게 열릴 수 있는 자리고 안착 실패하면 이렇게 박스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이탈하면 다시 기존의 박스까지 밀리면서 15,000원 정도까지도 하락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추세는 요렇게 SMCNC 2.3% 하이브 카카오 경영권 분쟁 지속이고 기존 추천원주였죠 역배 끊고 올라올 때 박스 돌파 자리였고 이게 매물 수하다 이게 끝이 아니라 형부하다가 더 간다고 말씀드렸고 이틀 후에 상황가 그리고 추세 유지가 됐었습니다. 자, 요구관에서 그 리딩을 드렸던 거고 박스 상단까지 올라갔다가 살짝 밀린 상태 1봉은 자 여기가 차액실현이 아니라 매물수하다. 차트를 크게 보면 고점은 여기고 여기는 바닥권, 무릎자리였으니까 장기 2평 구근이었으니까 당연히 차 실현보다는 매물 수화에 무게를 줬던 거고 5,500원 종가상 안착 실패하고 좀 밀린 상태로 단기 고점 쌍봉이탈이 나온 구간이네요 이렇게 쌍봉이탈 살짝 나왔고 11의 시가 4,100원도 이탈을 했고요 4,100원 자, 정가상 다시 일단 4,100원 위로 올라서는게 중요하고 실패한다면 여기 갭이 있죠? 비어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다시 3,000원 후반대까지 여기까지 빠르게 빠질 수가 있습니다. 단기입형을 넣어서 보면 4,500원 안착이 중요하고요. 여기가 5일선이랑 11선 회복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4,500원 회복이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하다 그 다음 21선 4,750원 정도 그래야 다시 또전고점 5,000원 초반대를 향해 갈 수가 있겠죠 SM도 현재 여기에서 갭 구간이 있기 때문에 146,500원 만 이탈하게 되면 여기까지 1 3만원까지 빠르게 21선까지 빠질 수가 있습니다 갭이 있는 거 확인하시고 현재는 위에서 고점박스 다음 하이브도 볼까요? 하이브는 61선을 이탈했다가 회복을 해줬고 61선 가격이 18만원이죠 18만원 계속 지켜주는게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 정고점 19만4천원 회복이 중요 그 다음은 박스 전고점 11만 2천원 정도 두개 주요하게 저항대 보시면 되겠네요 다음 하락 종목도 볼게요 우리넷 마이너스 8% 전환 청구권 행사도 있었고 최대 주주가 블록딜로 87만 주를 매도했다 주가가 단기 크게 급등을 하는 구간에서 최대 주주가 매도를 했네요 기존 추천주였고 크게 올랐다가 빠지고 또다시 주황원에서 재추천했을 때 다시 크게 오르면 또 전고점 맞고 떨어지는 거 생각을 할 수가 있었어야 되겠죠 딱 전고점 맞고 떨어지는 형태로 여기서 밀리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간에 마이너스 8%로 1 9 0 0원 정도까지 여기까지 하락이 나왔고요 이제 단기입형을 넣어봐야 되겠죠 5일선이 10,500원, 여기가 기존의 저항대 겹치는 자리입니다. 10,500원이 1차로 가장 중요하고, 다음 9일의 시가였던 10,290원, 그 다음에 만원그 다음에 21선, 61선, 최근 수평지지 저가 이렇게 순차적으로 보시면 되고요. 항상 주가가 단기에 크게 올랐다면 당연히 가짜 반등을 주면서 하락하든 그냥 쭉 빠르게 하락하든 당연한 조정 구간을 늘 생각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 구간도 뭐 마찬가지죠. 지금도 동일하게 빠지고 있는 거다.